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장식을 접어볼거예요 우선 빨간색 색종이 한 장과 초록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우선 뒤집어서 바늘로 한번 접어주세요 피지 않고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이 선을 눌러서 잘라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조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잘라주세요 자, 빨간색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뿅자 우선 색종이 한 장을 뒤집어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서 이 면이 아까 접었던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것을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해서 이 면이 이쪽 아래쪽 면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가 벌어지게 해주세요 여기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두개는 빨리감기 자, 이렇게 다 접으면은 이것을 조립을 할 겁니다. 이 부분을 이 짧은 면이 여기 틈 속으로 넣어서 여기를 벌려 틈 안으로 집어 넣어 눌러 접어줍니다. 다음에 또 빨간색 이 빨간색도 여기에 끼워서 접고 또 초록색을 여기에다가 끼워서 초록색을 끼우고 빨간색을 여기에다가 끼워서 접고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까지 끼워 넣고 자,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다면 은이 초록색 부분에 벌려서 이 빨간색을 층으로 넣고 이 초록색을 빨간색 틈 사이로 넣어서 접으면은 완성입니다. 이것의 다른 용도는 변신 표창입니다. 이렇게 해서 변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